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이네요 <웃음> 어, 오늘은 우리가 재개발지역에 흔히 조합원 입주권을 한창 2주기간이든지 아니면 철거 직전에 우리가 건물을 사기도 하죠 그럴 때는 취득세는 이제 벽기둥 지붕이 남아있고 어,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이 살아있으면 2018년 1월 2일부터 어, 그거는 취득세는 허, 그 주택에 준해서 이렇게 매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 흔히 오랫동안 그 집에 이렇게 사시던 어르신들은 어, 이게 어떠 얼마만큼이 무허간지 얼만큼이 허간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계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취득세를 또 명확하게 계산을 해 줘야 될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그거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늘 구청에 그 해당 번지를 전화를 하면 당연히 취득세를 친절하게 계산을 해 줍니다 요즘 공무원 담당자 분들은 근데 뭐 계약을 매일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우리가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퇴근하고 없는 저녁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토요일이나 이런 주말에 손님이 오셨는데 어, 이건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계산을 할줄 알아야 얼른 대답을 해드리죠. 맞죠?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 제목을 재개발, 조합은 입주권, 뭐가 면적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며 그 다음에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건축물대장을 열람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요 면적이 이제 인정받는 허가건물의 면적인 거죠 그리고 무슨 이렇게 기둥 무슨 벽으로 되어 있는지 블록조 뭐 기와접 뭐 슬라브접 콘크리트조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도 건축물대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건축물대장대로 원래 적어 드려야 됩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31-9번지 28.76만큼이 허가주택 면적입니다. 요거 내일 제가 잔금을 치는 물건인데요. 양정 1구역에 어 여기에 보면 어 사용성이 은 72년 7월 19일 요것도 우리가 확인설명서에 적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건축물대장에서 다 확인합니다. 그 허가건물은 금방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무허가를 포함한 전체 면적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 요렇게 네이버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런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에 부산광역시 클릭을 하시고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요 사이트는 우리가 어. 뭐뭐가 건물 면적 확인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또 어디에 필요하느냐 면 아직 사업시행인가나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은 그런 지역에 재개발 물건을 이렇게 주택을 살 경우에 감정평가액을 어림으로 산출해 보려고 할때 도대체 어떤 기준금액에 뭐 곱하기 1.3을 하는지 1.5를 하는지 1.8을 하는지 그 기준금액을 아는 게 여기 이 금액이에요. 개별주택가격을 열람을 해서 주택은 요거는 어, 대지가 66이고 건물 연면적이 5 2 8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주택의 가격이 5,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이 그러면 요금액 곱하기 그냥 보수적으로는 1.3, 넉넉하기는 1.5나 요정도 보통 곱하고 하거든요. 어, 어느 어 분이 그제 유튜브에 아마 댓글을 달아놓았던 것 같아요. 어느 사장님이 소장님 이거 계산하면 건물 면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토지 요 번지 열람하면 토지 공시가격이 있는데 그 제곱미터당 곱하기 요 면적 하면 이것도 제법되고 이것도 제법되는데 두개 더하면 금액이 어마어마 큰데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 그 그거 그렇게 아닙니다. 주택은 요, 대지까지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요 개별주택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만 열람을 해서 가장 최근 거, 이게 곱하기 그냥 1.3이나 1.5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사업생인가가 한해한해더 늦어지면 요거 조금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여기 나와 있는 52.80제곱미터. 요거 기준으로 세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허가 플러스 모가 가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 제가 2017년도에 양정 1구역을 중개했던 물건 중에 이제 어떤 물건이 그것도 공동중개였었어요. 매도 쪽에서 보통 계약서를 쓰시는데 일부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조가 있고 앞에 달아낸 그 건물이 뒤쪽은 목조였어요. 목조 기와적 목조 한 50년이 넘은 그런 건물이었. 걸 중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철근콘크리트조로 몽땅 이렇게 그 아까 건물 표시를 해놔 놓으니까 요 구청에서 볼 때는 아 목조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다 무허가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전체를 무허가로 산정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이제 일부 다 떼가지고 일부 허가, 무허가 나누어서 취득세를 안내를 해놨는데 그 세금이 거의 한 4,5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제. 이게 목조가 있는데 입력을 모르고 철근 콘크리트조로 몽땅을 이렇게 했습니다. 현황은 목조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허가주택입니다. 나와서 확인해 보세요. 이랬더니 실제로 나왔었어요. 그 공무원이 부산진구청 공무원 담당자 되시는 분이. 그리고는 레이저 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붕에 올라가셔가지고 실제 이렇게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목조는 두드리니까 안에 목조 소리가 통통통 나니까, 그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요 면적 기준에, 건축물 대장에 있는 허가 주택을 빼고, 나머지만, 무가로 세금을 고지하면 되잖아요. 허가 불어서 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실제 청량을 하니까, 무가 면적이 이거보다 크다는 거예요. 레이저 그 줄자로 잰그 면적이. 그래서 너무 저희들 황당했었어요. 그 전체 옆 면적을 늘려야 되고, 그 면적 대비 허가 주택 등록되어 있는 거 빼면, 뭐가 면적이 이만큼 늘어나고, 일부 요렇게 허가 빼면 세금이 이만큼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그러면 중계를 할 때마다 일일이 레이저 줄자 하나씩 들고 그 집집마다 다 뛰어가서 건물 면적을 청량을 하고 요 면적이 이만큼 는데 왜 재산세 고지서는 이만큼 했습니까? 요거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지득세를 고지를 하라고 해야 됩니까? 했더니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다시 수정해 가. 요 서류 기준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서류는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면적이. 하나의 근거 기준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좀 도움되는 자료고요. 어디서 열람하신다고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들어가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시면 되겠죠.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3억 기준에 집값을 허가주택 연면적을 전체 분의 해당 면적을 하면 그 곱하기 1 1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세금은 요만큼 나옵니다 요 면적을 곱하면 해당되는 가액이 나오겠죠 그 가액을 구하고 곱하기 1.1%를 한 거예요 요금액이 나오고 나머지는 무허가겠죠 무허가는 24.04제곱미터 계산하면 6283,181원 두개를 더해야 전체 취득세 겠죠 합하면 808만 80, 680원 입니다 허가주택 이걸 계산할 때는 어 연면적이 85 이하를 계산할 때는 아까 그 임대차 계약서 있죠 그거 하나를 가져가셔 가지고 아직 공과 처리 되기 전에는 한 세대당 85 이하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 농특세가 안 붙거든요 어. 한 세대에서 점령하고 있는 그 면적이 85를 넘으면 농특세가 0.2% 붙습니다. 그거 임대차 계약서 넣으면 전략할 수 있겠죠. 세대가 나눠지기 때문에. 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어, 이렇게 모든 정보는 구독 누를 때 공짜입니다. 또 어떤 사장님 전화가 오셨어요. 소장님, 이거 소장님 유튜브를 들으려 하는데 회비를 얼마를 내고 구독을 눌러가 들으면 됩니까? 라고 문의를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공짜입니다. 공짜. 진짜 공짜입니다. <웃음>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오늘 알고 나면 굉장히 요긴하게 쓰는 자료예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안에 개별주택 그 공시가격 그 사이트 들어가서 가격만 보지 마시고 그 가격은 감정평가액 계산할 때 기준금액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주택은 토지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있는 면적, 주택면적을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열람을 하셔서 건축물대장에 올라와 있는 면적을 뺀 나머지가 뭐가 주택면적이에요. 그건 곱하기 4.6을 하시고 건축물대장에 있는 거는 면적이 85 이하면 1.1을 곱하시고 85가 넘으면 1.3%를 곱해서 두 개를 합산하면 취득세가 나오거든요 어, 공무원분들이 뭐 다섯 시 되면 퇴근하잖아요 저녁에 손님이 오셔서 막 계산을 하는데 계좌를 받을 정도로 계약이 진행이 됐는데 계약금 쏘기 전에 이거 취득세 얼마 나옵니까? 물었을 때 계산 다다다 해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아니면 아주 유용하게 쓰는 꿀팁입니다 방금 제가 간단하지만 이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이 잘 활용하시고요, 소장님들은. 그리고 아까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물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곳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준금액 잡는 그 사이트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입니다. 활용 잘 하시고, 좋은 투자하시고, 좋은 거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